골목식당 계기로 가게 이름까지 새단장한 감동튀김찜~ 새롭게 구성된 모든 튀김에는 새우, 오징어, 고구마, 치즈스틱, 야채, 어묵이 있습니다~ <웃음> 새로운 떡볶이는 물을 잔뜩 넣는 무떡볶이~ 무엇보다 새로운 건 광나는 주방이 아닐까요? 아우 이럴 만 나시겠는데 반짝 반짝 주문과 동시에 준비되는 야채 튀김. 신장 기업 한 것처럼 언뜻 봐도 깨끗한 기름과 강나는 튀김기.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주먹밥. 떡볶이 전문점과 다르지않는 속재료예요 와우! 진짜 주먹밥이네 눈치채셨나요? 궁금하면 끝까지 봐야겠죠? 감동튀김집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필소용분식 떡볶이에 변화가 된점은 불린 가래떡을 넣을때마다 잘라서 넣어주는거예요 팔이 <목소리> 꽤 아프시겠는데 아휴... 어떡해... 염증이 어우그 치료 빨리 받아야 되는데... 갈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나도 재료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병원 꼭 가세요. 알겠습니다. 자, 튀김 포장이왔는데요 튀김은 바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 튀김, 새우튀김 먼저 하나 먹어 보겠습니다. 음, 일식 식당에서 먹는 고급진 새우튀김 맛이에요. 단새우를 튀긴 것처럼 살이 달달합니다. 치즈튀김은 제일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우 새우가 애박 들어있어. 롯데리아의 치즈스틱이 아니라 봉구비어의 고구마 치즈스틱과 비슷해요 크리미한 단맛이 강하고 어, 체다치즈 같은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모짜렐라는 조금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야채튀김 한번 튀김 한개당 600원 꼴인데 야채튀김은 솔직히 600원이라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이 야채튀김은 음, 야채가 되게 프레시하긴 해요. 되게 신선하고. 음, 고구마구나. 아까 감자줄 알았는데. 오늘 약간 식으니까 더그 맛을 알겠네요. 음, 식었는데도 바삭바삭하면 유지가 됩니다. 여기 이십오 징어는좀 되게 와저 처음에 맛살인 줄 알았잖아요. <웃음> 맛살인 줄한 오른만 오징어. 오징어 튀김. 음. 이게, 대왕 오징어 쓰시나봐. 나무젓가락 두개 합한 정도의 크기? 응. 음. 어, 오징어가 되게 튼실하고 막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식집에서 먹던 그런 오징어랑은 약간 다른 맛이에요. 이게 두꺼우니까 꼭 고기를 씹는 것 같은, 그 탕수육에 들어간 되게 부드러운 안심이나 뭐 그런 등심 같은 고기 있죠. 그런 고기를 씹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음. 그렇게 퍽퍽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괜찮은? 음. 요거 반찬 남겨서 우리 점피디 한번 먹여 봐야겠어요. 아, 어묵튀김. 튀김 하나 천 원이에요, 어묵튀김은. 음. 아, 자, 보시면 치즈랑 옥수수. 음. 모짜렐라가 아니고 체다치즈와 옥수수가 조합된 느낌이었어요. 음. 끝부분에 약간 뻥 뚫렸네 <웃음> 음, 어묵튀김이 느끼하구나 음, 간장소스는 어, 사장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간장소스에다 찍으면 모든 튀김이 똑같아져 맛이 음. 자 떡볶이 저희 일단 이불 같은 이런 넓은 오뎅이 있습니다. 이 오뎅. 이 떡볶이집에서 이 오뎅을 일부러 이렇게 크게 했나봐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먹으면 또그 먹는 맛이 있죠? 음? 떡볶이에 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아 매워 땀나. 떡볶이에 무가 들어있는데 약간 매콤 칼칼하면서 국물은 되게 맛있거든요? 국물이 되게 묽... 좀 묽은 편이에요 이게 아마 무 때문에 국물이 이렇게 묽어진 것 같은데 이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걸쭉해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아쉬운 국물? 근데 간이나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음 일단 떡볶이가 가래떡이다 보니까 음.. 간이 안 뺐어요 씹히는 식감은 괜찮이, 굉장히 좀 부드럽거든요 근데 그 부드러움이 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떡만 좀 어떻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여기 이무 먹는 맛이 또 음.. 약간.. 오뎅이랑 고, 무를 넣고 고등어 절임처럼 조린 그런 맛? 어.. 자 오늘 필수형 분식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아 우리 점피디 제가 이거 주먹밥 안 먹었다고 이거 찍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옥상에 급하게 상을 한번 차려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뭐랄까 퇴근했을 때 집에서 일시키는 상사 주먹밥 어우 딱 까니까 김밥 냄새가 나요 좀 반을 한번 갈라볼게요 이런비주얼 약간 밥버거 느낌도 있고 음. 깨끗하게 먹긴 글렀어요 참치마요도 간이 있고 날치알도 간이 살짝 있을 거고 단무지가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조미김까지 맛이 없거나 이러지는 않고 보통 이런 주먹밥을 먹으면 되게 텁텁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참치가 촉촉하니까 밥 자체도 약간 촉촉한 편이고 나마스테 나마스테 갑자기 인도인이 된것 같다 음. 고급화 전력의 <웃음> 프리미엄 분식집 같은 되네. 퀄리티 <웃음> 이것은 우리 점피디가 너무 고급화 시켰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안녕